볼리 색상의 엠블럼이 차량 색상과 어울리지 않아 블랙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차례로 더욱 웅장하고 골드한 모습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최저 지상고보다 위에 설치되어 문제없고요 빰! 자동 세차장이나 천작이 낮은 곳에 진입시 걸리적거리거나 안테나 파손을 유발할 수 있죠 더뉴 트랙스용 쉐보레 정품 프론트와 리어 엠블럼으로 흔히 블랙 포타이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프론트의 경우 엠블럼 고정 노치가 촘촘하게 나있어 그릴 탈거 없이 작업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리어 엠블럼은 타 차종과 같이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번호판 하단에 좀 킷입니다 순정 번호판을 탈거하면 나오는 나사 구멍은 전용 마감재로 커버합니다 마지막으로 샤크 안테나입니다 차주분의 요청에 따라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했으며 다양한 색상이 있으니 희망하시는 컬러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우선 폴 안테나부터 제거합니다 장차면을 클리닝한 후 접지 작업을 비롯해 샤크 안테나를 부착하고요 훨씬 깔끔하죠? 리어 엠블럼을 제거합니다 엠블럼을 제거하면 스티커 잔여물이 존재하는데요 모두 제거해줘야 신품 부착 후 떨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알콜수압으로 클리닝 후 신품을 부착합니다 이제 번호판 작업입니다 기존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전용 마감재의 경우 3M 테이프로만 고정되는데요 조금 더 튼튼하고 강력하게 고정하기 위해 실리콘을 소량 도포해 줍니다 깔끔하죠? 신품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최저 지선고보다 위에 있어 주차장 진입 마지막으로 프론트 엠블럼입니다 상단 슈러드 커버를 탈거합니다 상단 그릴을 탈거하고요 탈거된 그릴 내부의 모습입니다. 엠블럼 고정 보치가 강하게 물려있어 밖에서 탈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엠블럼을 신품으로 교체 후 그릴과 커버를 선착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목소리도> 더보기에 있는 예약